삼 행복해지는 방법을 3 3. 내가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3 3. 나와 자연이 공존하는 3 삼양과 함께 살아가는 삶